피들시기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개바에 새로운 살이마로 나와도 위화감 없을만한 비주얼이군요 어.. 나만 이 생각한거 아니죠? 여튼 난님 어수, 포식자 손으로 피들 정글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개무섭다 이거 컨트롤 3을 계속 누르면 생일날 폭죽을 터뜨리는 듯한 어... 소리가 나네요 <목소리> 소리는 개귀엽는데? 어.. 아, 뭐 근데 바다, 뭐 템.. 템안 사셨는데 그러네 <웃음> 여기요? <웃음> 어, 미안합니다. 피드스의 새로운 모습을 취했나봐요. 이거, 이거 탑 올라가다가 여기다 와드를 좀 박아줬네. 만약 제가 산게 리신이라면 무조건 카정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팀원에게 와드를 부탁하고, 볼루 두꺼비, 늑대를 먹고 나면 3렙이 되고 미드로 갱을 가봤지만, 아쉽게 실패하니. 역시나 빡빡이가 옵니다. 어! 간다! 시짜 우리도 피드스 있는데요. 우리 팀 녹턴이 죽어버립니다. 이들식은 칼라브리를 잘 먹기 때문에 카장을 들어왔는데. 가통가자, 아, 가통가자, 아, 가통가자, 통가자가통가 리신 올텐데. 완네 뭐 신자자, 신자자. 뭐야? 위치 다 들켜놓고 뭐하는? 어뭐 여든 칼라브리를 먹고 있는데 리신이 왔죠. 네. 녹턴이 궁극기로 달려온 다음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왼쪽 구시에서 이데리아가 튀어나왔고. 저는 스턴을 피한 다음 6레을 바로 찍어서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걸 선택합니다 오 개좋아 이거 뭐야 나 사실 널 믿고 있었어 우리 이드밖에 없다니까 진짜 어, 어. 팝이 많이 힘들었길래 바위기도 먹다 말고 가져갈 리신을 마주쳤고 예 아래 리신 아래 리신 아래 리신 은파를 맞았지만 죽어버립니다 아니, 이론상 빡빡이에 신눈도 아니고 눈이 아예 없는데, 아, 뭐 어떻게 이겨요. 그래도, 아까 제가 실수한 게 맞으니, 클레드를 한번 잡아주고, 아, 어, 리신이 있던 거가. 리신 위치를 확인하고, 전력을 먹어줍니다. 그 다음, 블루를 먹으려는데, 한데 리신이 있어요. 블루가 없어. 가르쳐, 아, 간르간 가르쳐, 킹레저 가시으로 생각해 보면 저 수시 신이 없는 녀석이 제 블루를 먹은 거같단 말이죠. 그렇게 이리리아를 잡고 이 녀석과 1대1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겁나 세네요. 야이 새끼야, 이건 전넘지. 나 이거 미드에다가 이거 풀테니까 밀어버리자. 전령을 미드에 풀고 드래곤을 먹는 운역의 정적을 하고 나니 리신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리신, 여기 리신, 여기 리신, 여기 리신, 여기 리신, 리신, 리신, 리신. 짱무비틀피스기 <웃음> 공포가 아니라 잘큰 리신이 더 공포다야. <웃음> 너무 무섭다쟤 허수아비 렌즈로 와드를 부셔 주고맛있는척 한다. 공기를 쓰려. 리신이 있었어요. 와, 이 정도면 생각이 아예 겹치나봐요. 저바텀을 쓸어버리고 블리신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이 녀석이 사기캐 아니랄까봐 도망가는 것좀 보세요. 하하하, <놀람> 너는 도관에 든 박박이다. 가발을 벗고 도망해라. 하지만 저는 전 녀석을 이번엔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리신은 방우실들로 살아나가고 애꿎은 리렐만 잡게 되었습니다. <놀람> 가발 말고 진짜 머리가 잡혔네 <웃음> 머리치 잡혔다 얘는 와, 확실한 건 여러분이 계속 보셨고 아시다시피 이 난이 피드레스틱은 빌링이 애매하니까 1대의 상황이 너무 밀리더라고요 소리 이 소리 은근 귀여워 이 소리 말고 그래서 이번에 어둠의 수확을 들고 와봤습니다 게임이 기울기 시작할 때 막을 수 없게 말이죠 아 물론 적팀으로 기울 땐 내가 못 막아요 미드가 밀어전일 때는 정글이 먼저 개입하는 쪽이 욕을 달 먹습니다 가볼까요? 네네 선생님 다행히 갱을 성공치킨 저는 마침 타려고 하는 대포를 못 먹어서 슬퍼졌습니다 홀롤롤롤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웃음> <웃음> <한> <웃음> 어 무슨 꿈을 꿨니 좋은 꿈을 꿨나 보구나 확실한 건 피딜식도 마찬가지인 게 롤을 할땐 미래정글 듀오가 게임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거 같긴 해요 이건 블루를 먹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요거랑 두꺼비랑 같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싶었죠 아, 아, 아, 아 근데 두꺼비가 합방은 싫대요 자사골랑 하나 줄여보죠 내려오는 길에 발견한 어질러져 있는 꿀엘매 그리고 상대 정글은 리신 아 근데 또 리신이었네? 여하튼 정글링이 사기인 녀석입니다 그럼 뭘까? 뭐긴 뭐예요 상대 빡빡이가 들고 먹는거지 이 녀석이 궁극기로 밀어내길래 저도 궁극기로 붙어서 뺏어보려고 했는데 아,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더군요 근데 불치가 끌어져서 리신을 잡았습니다 피들 정글은 기습도 기습이지만 역갱 치는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적힌 스킬 빠져있는데 들어가서 뻘하게 공포와 침묵을 먹이는데 이게 하드 시식이기 때문이죠 정글이 기분 좋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전력 먹었는데 싸우자는 우리 팀탑 최고죠 그리고 난 이피드 1식 할 때는 W 다음 2스킬을 마스터했는데 어수를 드니까 두 번째 Q 마스터도 괜찮습니다 1일식은 중반이 되면 계속 싸움을 찾아다니면서 이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글을 돌렸는데 뭔가 이상했죠 제이스가 위정글다 털었는데 제이스가 라인전이 말리니까 제 정글을 다 먹은 거였어요 야 제이스가 정글로야 무슨 개놈새야 새끼야 내가 지금... 어... 없는... <웃음> 저 사실 피를 정글로두 번째로 공포 마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스 페이스에 걸리는 공포의 지속 시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메이크되고 큐 지속 시간이 짧아졌다지만... 네, 빡치는 시식인 건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킬일수록 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웃음> <웃음> <웃음> 솔직히 옛날 피지식보다 드 시야 확인하는 게 좋아지긴 해서 공기각 보는 게좀더 편합니다 뭔가 터, 터졌어요 뭔가 미드에서 한타가 일어나서 공극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에코는 바텀을 밀고 있고 어느샌가 저와 리신의 1대1 구도가 되었죠 저에겐 존야도 있고 W피업도 있으니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공포 스쿠키 <웃음> 동터 이 이후에 바로 먹고 한타하고 게임이 끝났는데 AP 메이지 정글들의 특성상 이기는 게임은 확 이기는데 지는 게임은 정말 뒤집을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단점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튼 저는 마지막까지 리신 한번 잡아보려다가 이번 판엔 못 잡고 끝이 났고요 아무못 뭐 찍었잖아 우리 안끝냈어실짜안 끝냈어 그냥 그 여정에 에코 죽은 거 알아 상대? 아나그거보다 리신이 더요하안고 <웃음> 아... 아나 진짜 아까워 서 소리 지르자 이번에 포식자입니다 겹치는 초반 따위 생략하고요 확실한 건 기습할 때굵게 공포 걸리는 거 하나는 정말 쌈박하고 좋습니다 이번 판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방금 바이기를 못 뺏은 게 아니라 피들인데 초반에 살짝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조이 수면 맞고 큐 맞고 죽거든요 다행인 건 우리 탁과 원들이랑 같이 사밍크라 소통이 된다는 거죠 덕분에 수월하게 전령을 먹고 수면을 맞습니다 어? 이게 맞는다고? 아! 아니가 도네이션! <웃음>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웃음> 4그2 0골드나못 <웃음> 먹었다 시발 <웃음>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안되겠어 도망갑시다 안되게 됩시다 아그아아한번어야지알려하세요 <웃음> <웃음> 이것도 덩그이 <웃음> 맞았다 맞는 소리남. <목소리> 그래도 이 게임을 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정글의 에코라 같이 크는 입장이라서 카적을 못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래서 전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한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생각 게임이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고, 히들 자체로 강해지기 전까지 원딜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지켜줍니다. 이 허섭이가 정말 재미있는 점이 스킬을 하나 대신 맞아줄 수가 있는데, 뭐 있다. 오오 시... 어 내꺼 이게 대.. 허수아비가 대신 어? 맞아줬어 은혜가분 허수아비 시데에스틱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타저업으로 게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입을 하면 호응이 되어야 하는데 한타를기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호응이 좋아요 적팀이용트라이를 했고 전 뒤로 돌아서 궁극기를 쓴 다음 스틸를 시도했습니다 피들 리메이크가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게더블 여러 명이 꽂히는 게아 좋아요 허수아비 장신구 쿨타임이 레벨업 할수록 줄어드니까 다른 장신구에 비해 자주 쓴다는 게 좋습니다 아, 아. 오지이 안꺼? 나갔고 음? 와우! 잡다 아, 발달해, 밀어, 밀어, 밀어. 아, 타이받어타이받어대 왔대. 왔대. 존로다 새끼 일로 와라, 너라라 세다. 야 아, 미쳤다! 미쳤다. 이이겼 여튼 이번 판도 승리했고 나름 재밌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